안녕하세요. 달빛입니다. 최근에 영화 윤희에게 시사회에 다녀왔습니다. 음, 음, 달빛으로 그리다 적어 주시겠어요? 캘리그라피 네. 네. 네. 예, 없어도 받았습니다. 윤희에게는 배우 김희애와 김소혜가 엄마와 딸 역할로 나옵니다. 포스터만 봐도 잔잔한 울림이 있는 드라마일 것 같지 않나요? 저는 가족 영화인가 했는데 장르는 의외로 멜로 로맨스라고 되어 있어요. 과연 어떤 영화일지 예고편에 잠시 보실까요? 엄마 윤희에게 온 편지를 딸 세봄이가 먼저 보게 되고 갑자기 너한테 내 소식을 전하고 싶었나봐. 엄마한테는 편지를 숨긴 채 편지의 발신지로 응. 여행을 가자고 합니다. 우리 해외여행갈까 윤희는 비밀스러웠던 아련한 첫사랑을 기억하며 딸과 함께 잊지마. 여행을 떠납니다. 이쁘다. 좀 알아봤어? 그냥 가정. 이 줄거리만 보고 저는 흔한 로맨스물 클리셰를 떠올렸어요. 당연히 엄마 윤희는 추억할 수 있는 그곳에 가서 과거를 떠올리며 뜨겁고 안타까운 사랑 이야기가 현재를 오가면서 펼쳐지지 않을까 싶었죠. 근데 예상외로 영화에서는 단한 번도 회상 장면이 안 나옵니다. 단지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과거를 유추할 수 있을 뿐이었죠. 영화는 계속 앞으로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내고 싶어. 윤희에게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건 바로 딸 세봄이의 역할이 컸습니다. 삼촌, 저 엄마 안 닮았죠? 엄마 예쁘잖아요. 세봄 역을 맡은 김소예는 잔잔하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옳지. 정말 자연스러운 딸의 모습을 닮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봄이로 엄마 닮았지. 그래요? 그럼 특히 그렇게 웃을 때 많이 닮았지. 방 좋다. 경수 역 성유빈과 꽁냥꽁냥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도 했어요. 좋다. 찍지 마. 이쁘다. <웃음> 김수혜가 의외로 재밌었고 소소한 재미를 주는 감초 역할을 톡톡하게 해주었습니다. 특히 하얀 설원 풍경이 이국적이고 아주 정갈한 느낌을 주었어요. 어, 자세 나오는 거 봐. 년에 사진 좀 찍으셨나 봐. 엄마와 딸의 사랑뿐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설킨. 각자만의 사랑 이야기가 어우러져서 영화 내내 따뜻하고 은은한 향기가 감도는 것 같았어요. 윤희의 사랑, 세봄이의 사랑, 경수의 사랑 그리고 그외 인물들의 사랑들까지 어느 하나 튀지 않고 자연스럽게 녹아서 서로가 보듬어주고 위로하고 성장하는 느낌이 아주 좋았어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주인공 윤희가 딸세봄이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모습 또한 보기 좋았습니다. 한 편의 소설책을 본것 같은 잔잔한 힐링 버디 로맨스 무비였어요. 윤희의 비밀스러운 로맨스에 대해서는 직접 영화를 통해서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그리는 과정 영상 보실게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